안녕하세요 일성여자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 온라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둘 중에 맞는 것을 괄호 안에서 골라서 동그라미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열 문제 냈는데요 어, 선생님 수업 듣기 전에 먼저 풀어 보셨겠지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1번 그는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앉았다 라는 건데요 일단 이 오뚜기가 소리 나는 대로 오뚜기라고 쓰는 것인지 아니면 오뚜이라고 쓰는 것인지 맞추는 문제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표 이름으로는 뒤쪽에 있는 오뚜기, 소리 나는 대로 읽는 오뚜기가 익숙하잖아요. 그러나 상표는 맞춤법에 관계없이 쓸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어시간에서는 맞춤법에 맞게 앞에 거 오뚝이 라고 적어 주셔야 합니다. 이 오뚝이는 오뚝 오뚜 일어나는 아이, 오뚝 일어나는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오뚝이라는 원래의 형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1번은 앞에 걸로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2번과 3번 문제는 자주 헷갈리는 문제인데요. 2번부터 볼게요. 오늘은 왠지 노래하고 싶구나 해서 이 왠지가 오, 아, 이, 왠지인지, 오, 어, 이, 로 쓰는 왠지인지 맞춰보라는 문제이네요. 아, 이 왠지 노래하고 싶구나, 이 왠지는요, 여러분. 왜인지, 너 이유를 물어볼 때, 왜 그래 할때이왜 있잖아요. 이 왜인지를 줄여서 쓴 거기 때문에 이유를 물어보는 왜에 니은 받침을 써서 왠지를 쓰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는 왜, 왜인지에서 줄여 쓴 왠지이기 때문에, 오, 아이, 즉, 앞에 걸로만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이게 왠횡재냐할 때는, 오, 아이냐? 우, 어, 이, 왠이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아까 2번에서 이유를 물어보는 왜가 왜인지에서 줄여서 왠지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이유를 물어보는 이 왠지는 지와 반드시 함께 써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을 돌려서 하면 바로 뒤에 지가 없다면 이유를 물어보는 외자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왠 바로 뒤에 지가 없다면 우, 어, 이에웬으로 쓰시면 된다라고 구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짝꿍으로 지가 웬 옆에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 답은 뒤에 있게 되겠죠.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오늘까지 사월세, 사글세를 내라 이건데요. 어, 이 단어는 좀 특이한 게원래 형태가 앞에 것이 삭월세였어요. 여러분도 삭월세라는 말이 익숙하시고 그 글씨가 낯이 어, 익으실 텐데 삭월세라는 말에서 시작이 된건 맞지만 이 발음 때문에 사글세라는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원래 형태인 삭월세를 맞다고 취하지 않고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진 사글쇠를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걸로 쓰시면 안되고요. 소리나는 대로 쓰는 사글쇠라고 적어주셔야겠습니다. 자주 헷갈릴 수 있습니다. 5번 넘어가 볼게요. 민서는 두살 박이 두살 백이다라는 문제인데요. 5 번과 6번 문제는 같이 보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 이와 백 이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두 개가 하고 있거든요. 일단 박이 얘기를 해볼게요. 뭐몇살박이몇살박 아, 몇 이가 아니라 오이 소박이 뭐 차돌박이 붓박이 할때그박 이와 백 이의 차이를 알시기 위해서는 박 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박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 동사 박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박다가 어떨 때 쓰는 여러분 박다이냐면 뭐, 의자에 나사를 박다, 반지에 진주를 박다처럼 안으로 비틀어서 넣, 넣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박다에서 나온 박이는 안에 집어넣는다는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붙박이라는 말도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딱 박혀있어서 뗄수 없는, 붙어있는, 붙어서 박혀있는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5번에서 민서는 두살 박이, 두살백기이다할때 나이를 지칭할 때이 나이라는 것이 안에 박혀 있는 건가요? 물리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 아니죠 그러니까 이 나이를 지칭하는 박이는 박이가 아니라 배기, 두 살배기가 되는 거예요 그 나이를 먹은 아기 이 살배기라는 말은요 주로 10세 이하 그러니까 어린 아기들에게 쓰는 표현이잖아요 나이가 먹어서 20살배기, 50살배기 이런 말안 쓰듯이 두살배기세살배기 이렇게 10세 이하의 아기들한테 쓰는 말이니까요. 이거는 뭔가 박혀있다. 그 나이가 그 안에 박혀있다라는 뜻이 아닌거지요. 그래서 5번 답은 뒤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6번은 어떻게 되나요? 오이소박이, 오이소배기 김치를 담갔다 라고 할때 오이소박이 김치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오이에 무엇을? 소를 박아서 만든 김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박다, 동사에 박다의 의미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배기가 아니라 오이소박이 앞에 걸로 해주셔야 맞겠습니다. 자, 이해가 잘 되셨나요? 자, 그러면...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이것도 글씨만 다르지 발음은 똑같죠 그래서 많이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7번을 알면 8번은 바로 풀리는 문제이니까 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바쳤다도 귿이 있는 바쳤다가 있고 귿이 없는 바쳤다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하시려면 목숨이나 세금처럼 다 주고 나면 없어지는 거는 받침 없는 받 쳤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어, 알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뭐 정말 그렇게 만든 건 아닐 테지만 어, 여러분들이 어, 쉽게 알고 계시려면 목숨이나 세금처럼 주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받침이 없는, 디귿받침이 없는 받쳤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밑에서 뭔가 뭐 쟁반을 받친다든가 밑에서 뭐 우산을 받친다든가 이런 아래에서 뭔가 받쳐주는 것들은 디귿받침이 있는 받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봐도 되겠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쳤다. 아까 나, 목숨은 한 개밖에 없고요. 목숨 바치면 남는 게없지요 그래서 받침도 없다. 이렇게 우리 알아두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답은 앞에 아, 게 되겠네요. 디귿받침 없는 받쳤다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8번 가볼게요. 우산을 바치고 간다 할때이 받치고는 한번 주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밑에서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귿 받침이 있는 받치고 뒤에 걸로 쓰셔야 맞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은 처음부터 두개 다를 모두 알려고 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온라인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니까 여러분들은 둘 중에서 헷갈리는 것둘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럼 오히려 어, 여러분들이 두 개를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헷갈리지 않게 알아두세요. 자 그럼 9번, 10번도 같이 하면 좋은 문제인데요. 일채와일절의 차이예요. 이게 한자는 같은데 한글로 쓸때 음이 달라지고요. 어, 음이 달라지는 이유는 쓰는 경우가 달라집니다. 정리를 먼저 하면 일체는 여러분 긍정문에 쓰고요. 일절은 부정문에 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어, 오늘 반찬은 김치가 일절 없다. 이러면은요. 일절 없다. 없다라는 건 여러분 긍정문입니까? 부정문입니까? 부정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문에서는 일체 없다라고 쓰지 않고 일절 없다고 쓴답니다. 또 우리가 신문 금지, 뭐 신문 사절, 뭐 이런 말 많이 쓰는데요. 그 사이에 신문 일절 사절 신문 일절 금지 이런 말쓸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전이나 금지는 부정문이기 때문이죠 되셨어요? 그래서 일절은할수 없다 안된다 같은 부정문에 쓰고요 긍정문은 모두 있다 할수 있다 이런 거 긍정문에 쓴다고 일체는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번 문제로 가볼게요 재산을 일체 일절 기부했다 10번 고기는 일체 일절 안 먹는다. 자 먼저 여러분 안 먹는다가 들어간 게 부정문인가요? 재산을 그냥 기부했다라고 하는 게 부정문인가요? 그렇죠. 기부했다라고 그냥 돼 있는 것은 긍정문이고 안 먹는다 하고 부정어가 쓰인 것은 부정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벌써 답은 정해져 있겠네요. 재산을 그렇죠. 앞에 거 일체 기부했다. 라고 써주셔야겠고요. 고기는 일절 안 먹는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어, 맞춤법은 결국 반복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이랑 계속 재미있게 수업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부쩍 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 계속 틀리시는 거 반복적으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은 따로 정리해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 두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